오늘은 사람들이 많은 산으로 간다. 요즘 자신감이 좀 넘치잖아. 사람들 딱 없는 시간 몰라서 왔지. 우리 집 빼고 새소리는 다 이쁘다. 왜 이렇게 좋아졌어? 여기 사람 많아서 없어. 아 미쳤다. 깜짝 놀라서 밟을 뻔했어. 안 보여? 어? 무섭잖아. 뭐야? 어, 진짜 밟을 뻔했어. 독있냐? 너 독있어? 빨리 가 어이, 등산 좋데마 등산 중에 내려가는 코스는 가지 마라 100% 낚시다 저만큼 다시 와야 해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 야생동물이 많다 헐 산스장 다이어터라면 지나칠 수 없는 운동기구들 아이 좋아졌네 아 힘들어 날라가 봐좀 찍게 어? 오래전에 다니던 산인데 요즘 시설이 너무 좋아졌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돌아갈 때는 바닷길 평지로 이동 날로 먹는다 토실토실하네 과장 오는 애들이랑 틀리네 우리 단백질이 많지 일로와봐 쭈쭈쭈쭈 에와 내가 갈까? 간다 그만가지마 못 나올 것 같은데 생긴게? 어! 아이 아, 어디선가 느껴지는 시선 새끼 고양인 줄 알았는데 쇠보인다 야몇 살이야 일로와 내가 가도 돼? 이 <웃음> 새끼들이 인사성이 없어 반갑습니다. 턱걸이 한개 못하는 살토끼입니다. 매달리기 워밍업 치킨 하나 먹기 이렇게 힘들다. 사실 한개 정도 금방 성공할 줄 알고 합법적으로 치킨 한 마리 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날로 생 닭고기도 못 먹게 생겼다. 얼마 전까지는 얇은 고무줄로 저 정도 높이도 못올라갔는데 조금씩 발전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두꺼운 고무줄로 여러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될거라고 믿는다 근데 너무 두꺼운거 산것 같아 살 빠지고 있는거 생각 안하고 처음 몸무게 121.1kg 기준으로 구매해버렸다 좀 얇은것도 여러개 사서 지금 몸무게에 맞는 장력을 찾아야겠다 횟수가 늘어나니 숨이 차고 반 유산소 운동이 되어버렸다. 자전거는 기본 루틴이 되어버렸다. 날씨가 더워서 10분만 타도 눈앞이 하얗게 변한다. 역시 리코더 없이 운동하니까 쉽다 쉬워 원푼 페달링 족발 먹고 싶다 사용후 정리는 처음처럼 시작 121.1 지금은 93.9 총 27.2kg 감량 닭가슴살 채소 칵새우 원펜 조리 두부를 안 먹었더니 너무 부족하다 어제 실패한 버피킥 운동을 조금씩 다시 해본다. 아직도 개 오줌 앉아어 자세같다. 부상이 걱정돼서 못하게 막아주는 개토끼. 그래 밥주는 사람이 아프면 큰일이지. 오버헤드 스쿼드. 내가 하니까 하늘에 기도하는 자세같다. 개토끼도 못 봐주는 자세. 점프는 관절에 무리가 말온다 피선 처리 봐라 손이 그렇게 죽이 싫냐? 마무리는 발단 홍보를 해줘야 좀 힘들게 운동한 느낌이 난다 힘든 운동 후에는 리코더 호흡 조절이 필수 아.. 손가락 정말 덥구나 요즘은 운동을 해서 살 빠지는 느낌이 아니다 날씨가 더워서 살이 빠지는 것 같다 아침 일찍이 아니면 나가서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다 애매하게 장마가 중간에 멈춰있다 마음잡고 운동을 시작하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패턴이 망가질 거다 포기하기 딱 좋은 시기를 애들 참고 꼭 이겨내길 바란다 포기해도 또다시 시작할 거다 알아 그냥 한 번에 가자 나보다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백화점 건물로 뽑는다.